네. 동키뮤직 작평곡 강의 16강입니다. 오늘은 나란한 조, 병행조의 코드들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법을 강의하겠습니다. 이 나란한 조라는 것은 조표가 같은 장조와 단조, 그두 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표가, 조표를 사용하지 않는 C키, C메이저 키는 역시 조표를 사용하지 않는 A 마이너 키와 나란한 조 관계 에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음, 조표를 공유하는 음, 메이저 키와 마이너 키를 나란한 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 마이너 그 메, 조표가 같은 어, 메이저 키와 마이너 키는 원래 기본 코드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번에 보면 은 D 키가 나와 있죠. D 키의 기본 7개의 다이어토닉 코드입니다. D, E 마이너, F 마이너, G, A, B 마이너, C 샾 디미닛. 예. 그런데 이것이 어, 마이너로 바뀐다고 해도 이 마이너라는 것은 이제 B 마이너가 됩니다. 여섯 번째 코드, 6도 화성인 이 B, B를 어, 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원 2, 3,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마이너 어, 키죠. 근데 마이너 키는 메이저 키, 그러니까 D 키와 B 마이너 키는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D 키는 D서부터 출발하고, B 마이너 키는 B 마이너서부터 출발한다는 것만 다르지, 어, 코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네, 내추럴 마이너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음, 이것은, 어, D와 그러니까 D 메이저 스케일에 나오는 기본 코드도 되고요 B마이너에 나오는 어, 기본 다이어토닉 코드도 됩니다 네. 차이가 있다면 D키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요 B마이너 키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네. 어,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물론 기능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코드가 D키에서의 D와 B마이너키에서의 D는 그 역할과 성격이 좀 다르죠 야 어쨌거나 어, 이런데 오늘 저희가 배울 것은 B마이너키의 다른 그러니까 즉 하모닉 마이너에서 데려온 코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는 조표를 벗어납니다 자. b b 마이너의 하모닉 키는 여기 라의 샵이 붙습니다. 라에 왜 라에 샵이 붙냐? 이렇게 하면은 자, 이 b 마이너를 키기 때문에 c c가 근음이죠. 그 그리고 c를 한 옥타브 올리면 8도가 됩니다. 그 8도보다 반은 모자란음 바로 라샵이 됩니다. 그래서 라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모닉 마이너라는 것은 7도음을 샵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라라는 음이 B의 입장에서는 7도기 때문에 지금 D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B 마이너라고 생각하고 B의 입장에서 라가 7도기 때문에 여기 샵을 붙은,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D키는 에 라샵이 안 붙죠. 파와 도에만 샵이 붙는데 이렇게 B마이너의 하모니키를 데려오면은 라에드 샵이 붙게 됩니다. 라에도 그래서 결국 원래는 F샵마이너 였던 기본 코드가 B마이너 하모니키를 사용하면은 F샵마이너가 아니라 그냥 F샵 그리고 이제 7으로 바뀐다면은 F샵7 이렇게 됩니다. 즉 디키 곡에 원래는 F샵이나 F샵 7이 나올 수 없는데 이 F샵 마이너 대신에 이두 코드를 더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다 써도 되고요. 물론 F샵 마이너도 쓰고 f 도 쓰고 둘다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어려우면 외우셔도 돼요. 즉 메이저 키의 세 번째 코드 3도 화성 3도 화성이 마이너였는데, 그 3도 화성을 메이저로 만들거나, 도미넌트로, 세븐으로 만들어서 써도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예를 한번, 어, 기존 곡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목마른 사슴이라는 곡인데요. 자, 뭐, 앞부분은 전형적인 D키입니다. D, A, B 마이너 이렇게, 어, 뭐, 이상한 코드가 하나도 없죠. 다 D, D 메이저 키에 맞는 다이어토닉 코드들입니다. 그런데 이 곡의 특징은 셋째 단이거든요 자, 셋째 단을 보면 은 일단 시작부터가 B마이너죠. B마이너 물론 이것은 어, 여기 B마이너부터 출발한다고 꼭 B마이너 키로 바뀐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B마이너는 D 메이저 스케일에도 있기 때문에 예, B마이너는 어, D에 D 메이저 키의 다이어토닉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게 나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코드들도 뭐 B 마이너 키에도 있고 D 키에도 있고 다 공통적인 코드들입니다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이 부분이 B 마이너인지 D 키인지를 알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여기입니다 예. F샵 서스와 F샵이 쓰였죠. 뭐 F샵 이쓰였죠뭐 어, f 서스는 뭐 F샵이 변한 거니까 어쨌거나 이부분이 F샵인데 원래 d 키는 원래 디키는 F샵 마이너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F샵이 나온다는 거는 네. 이 뒤에 어 B 마이너의 하모니 키에만 등장하는 F샵과 F샵 7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의 그 부분은 바로 그어이 그이 부분을 사용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뭐 여, 여기가 다 B마이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특히 이 부분은 B마이너의 특히 또 내추럴 마이너도 아니고 하모닉 마이너가 쓰였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이 어이 부분이 묘한 느낌이 들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어, 또 다른 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이키 이제 조표가 이제 샵이 4개 붙는 키죠. 이키는 파도, 솔레에 샵이 붙습니다. 근데 이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키가 바로 C샵마이너 키입니다. <웃음> 그래서 이, 이, 이 메이저 키나 C샵마이너 키는 코드가 동일한데요. 자 E, F샵, G샵 마이너, A, B, C샵 마이너, D샵 디미닛이 이게 기본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E 메이저 또는 C샵 마이너 내추럴 키의 공통 코드가 이렇게 7개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따져서 하모닉 마이너 C샵 마이너의 하모닉 마이너를 쓰면 바로 C샵, C샵, C샵 도샵이죠. 도샵보다 반음 낮은 음. 그러면 도가 되죠. 근데 이제 원래 음이 시였기 때문에 시에 샵을 붙입니다. 여기 도라고 표기하지 않고 시에 샵을 붙인 것이 어, 바로 이 하모닉 마이너의 그 7도 샵 7도가 됩니다. 어쨌거나 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샵이 하나 더 붙는다는 거죠. 여기 샵이 4 개였는데 그래서 G# 마이너도 쓸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G# 마이너 하모닉 키인 G#과 G#7도 G샵 쓸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쓸수 있는 게 하나 더 늘었죠. 물론 하모닉 마이너의 그 다른 코드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바로 B 마이너의 경우에는 이 F#이 5 5도 화성이죠. 5도 화성 C샵 마이너의 5도 화성이 역시 G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G샵 또는 C샵 마이너에서의 그 5도 화성을 주로 많이 씁니다. 하모닉 마이너의 다른 코드보다 5도 화성을 많이 씁니다. 자 마찬가지로 F키에서도 F키는 플랫이 C에 하나 붙죠. 그래서 이 F서부터 E 디미니시까지는 f 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d마이너의 내추럴 마이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세 번째 코드가 d마이너 하모니 키에는5 코드이기 때문에 역시 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도에 샵이 붙어요 그래서 a 마이너 a 마이너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a 또는 a7도 F키에 쓸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음, 연주자들이 음, 특히, 특히 기타는 손 모양으로 코드폼을 외워서 뭐 F키 곡에서 A가 나올 때 그냥 A코드를 잡으면 되지만 건반주자들 경우에 가끔 F키이기 F 때문에 이, 이 조표를 사용해서 그냥 이 C에만 플랫 붙이고 나머지 음은 다 자연음으로 어, 그냥 반음이 아닌 샵, 그 샵이나 그샵플래시 붙지 않은 음으로 연주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A가 나왔는데 A마이너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반주자들 왜? 바로 이 숨어있는 도샵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D마이너의 하모니 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도에 샵이 붙는 걸 몰라서 그냥 A마이너로 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되죠. 아, A는 반드시 도에 샵이 붙습니다. A코드. 샵이 붙는 이유는 하모닉 마이너의 7도음이 도인데 도에 샵이 붙기 때문입니다. 자 4번 G키 자 G, A마이너, B마이너, C, D, E마이너, F샵, 디미니시가 G키의 기본 코드입니다. 그리고 G키의 나란한 조는 E마이너예요. E마이너의 내추럴 키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렇게 7개는 동일합니다. 근데, G키에 쓸수 있는 또 다른 코드가 생기는 게 바로 이거죠. G키에 B나 B7을 쓸수 있습니다. 예. 원래 샵이 파이만 붙는데, 레에도 샵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레 샵이 붙는 이유는 E 마이너의 하모닉이기 때문에 미보다 반음 낮은 레 샵이 되는 거죠. 예. 자요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G키 곡인데 B마이너 대신에 B가 쓰인 곡 한번 보겠습니다 자내 손을 줄게 높이 듭니다 이 곡이 되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쉽고 되게 좀 뭐랄까 어려운 곡이 아니죠 그런데 이 곡은 아주 고급스러운 곡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까지는 뭐 G, E마이너, C, A마이너, D 이렇게 G키의 기본 코드를 쓰고 있죠 하지만 이 셋째 단 보면은 B7이 나오죠 B7은 g 키에 원래 없는 코드입니다 G7, 저 B7은 어, 지금 말했듯이 E마이너키의 하모니키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E마이너를 E마이너키인 것처럼 속이고 그 앞에 B7을 이렇게 놓은 거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B7이 온 이유는 E 마이너 키의 오도화성을 E 마이너 하모닉 키의 오도화성을 앞에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원래는 B 마이너가 나와야 G 키인데 지금 이 부분은 G 키가 아니에요. E 마이너의 하모닉 키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쉬워 보이는 곡에도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E 마이너의 그, 하모닉, 하모닉 마이너에서 그 5, 오도 화성이 렇게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A키. A키는 샵이 3개 붙죠. 파, 도, 도, 솔. A키인데, 음, A, B, 마이너, C, 샵, 마이너, D, E, F, 샵, 마이너, G, 샵, 디미니스. 이렇게 7개가 바로 A키에 나오는 기본 코드죠. 그리고, 역시 나란한 조는 F샵 마이너죠 F샵 마이너 키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F샵 마이너의 5 코드 F샵 마이너의 5 코드 V가 아니라 5입니다 5 코드가 바로 A 입장에서는 이제 세 번째 코드가 되죠 어쨌거나 이 C샵 마이너가 C샵이나 마이너가 떨어지고 C샵 7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역시 F# 마이너의 하모닉 키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 그 파죠, 파# 파샵. 파#보다 반음이 낮은 파 파음인데 원래 미였기 때문에 원래 음이 미였죠 여기 미에 샵을 붙입니다. 파에 파 내추럴을 쓰지 않고 자 미에 샵을 붙여서 이렇게 마이너가 사라진 코드, C# 샵 C#7이 샵 쓰이게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이론을 잘 모르시면은 제 강의 중에 하모닉 마이너 부분 스케일을 마이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을 검색하셔서 찾아보시고 모르시면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이저의 다이어토닉 코드가 일곱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세 번째 코드의 마이너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진 코드도 쓸수 있다. 왜냐? 그 떨어진 코드가 바로 B마이너의 하모니키의 5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아, 세 번째 코드의 마이너를 뗄수 있다. 그 E키에서는 G샵마이너가 세 번째 코드인데 G샵으로 쓸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